나라, 주렴나면쉐이 나라, 로 하죠 이 나라, 나라, 나라, 나라, 나라, 나라, 나라, 나라, 나라, 나라, 나라, 나라, 나라, 나라, 나라, 나라, 나라, 나라, 나라, 선생님은 나라, 때라 나라, 나라, 나라, 좀 준비해왔을텐데 <웃음> 아니 아니 웃슨 무슨... <웃음> 이게 조금 아닐 것 같아요 조금 약간 춤에도 길이 있단다 아 그래요? 멘트선 써주시안되어선생 <웃음>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이걸 하면 서도 <웃음> 아, 멘트를 칠수 아, 아, 있을 줄알았다고요 가능할 아, 네. <웃음> 아, 네. 거라고 아, 생각했는데 쉬운 일이 없는데 아, 아니 춤왜 그렇게 쥐요 선생님 한가지 아쉬운건 아, 어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아 지친다 지쳐 <웃음> 보고 있기는 한데 나라양을 이겼어요 아저 이기니까 좋으세요? 당연하지 내 실력은 아직 목쓸이지 <웃음> 않았어 아더 이기고 되게 좋아하시네요 선생님 선생님은 승부에 더 진심이 아, 니다 진짜 <웃음> 선생님 다이어트 하고 계시잖아요 아, 지금 여기서도 덧 빠질 살이 있단다 정말 놀라운 몸인데 여기도 살이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니? 다이어트는 아, 끝이 없는 것이지 아, 아, 선생님 진짜 오늘 되게 방송 선생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<웃음> 방송이 체질인 거 같아요 선생님 선생님은 많은 걸 내려놓기로 했어요 아 정말 다 내려놓은 아직은 아직은 조금 남아 있어 아직 좀 뭔가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 같은 건 살짝 남아 있네요? 그거는 남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? <웃음> 나라야 코로나 조심 조심하고 아프지 마. 송현범님도 조심하고 아프지 마세요. 고맙습니다. 다들 코로나 조심하고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나와 함께 댄스. 하지만 백신 맞은 날에는 운동하면 안 돼요. 아 격하는도 안 돼요. 그러면 다음 곡도 이제 곧 구경하러 또 가보도록 할게요. 예! 뭐하지? 숨을 좀 돌리고 아예 나라가 아예. 하나 음. 곡을 골라놓은 게 있거든요? 오호. 정말 기대가 아시... 되는 걸? 도대체 나라가 어떤 노래 골랐을까? 선생님도 아실지 모르겠네요. 여기인데 조금 밑에 아! 여기! 폴카! 하츠네미쿠! 아, <웃음> 정말 소음이 돋는구나. <웃음> 엇몸에 서름이 던져있아요이 노래가 너무 약간 거쭤멀스러운 노래니까요. 음. <웃음> 가까이요 선생님. 이 노래 아세요? 알지. 이 노래를 모를 수가 없지. <웃음> 선생님 옛날에 이 노래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. <웃음>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었니다 <웃음> 아니 왜이 노래, 노래 왜 하세요 선생님? 선생님도 취미생활이 있답니다. 아 그래요? <웃음> 선생님 취미예요 되게. 너무 깊게 알려고 합니다. 쳐요. <웃음> 내가 이 춤을 추게 될 줄이야. 이런 추별지는 예! 잘 모르겠지만 이게 어딘가에 미녀라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구나 우리도 뭔가를 들고 있었어야 했을까? 파 같은 거요? 이게 왜파 올리기 속이 됐는지 나는 알고 있니? 네. 선생님도 그건 모른단다 선생님이 옛날에 좋아하던 캐릭터를 닮았어요 그 캐릭터 아니에요? 그럴지도 모르지 뭔가 겨출 조상님 같아요 저, 저 캐릭터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도 이렇게 된거 아닐까? 그렇게 <웃음> 생각하니 그렇게 유해야좋아고안저 저거... 저거... 저 힘들어. 저거... 저거... 저거... 저거... 저거... 저 저거... 저거... 저거... 저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<웃음> 잘할 수밖에 없었어요 와 선생님 진짜 어떤 삶을 사신 거예요 그동안 아 밖에 오늘 선선하다고 하는데 되게 덥네요 선생님 아까까지만 해도 엄청 추웠는데 말이야 세기장 <웃음> <이제는> 제로트 가시죠 <웃음> 얼마든지 알수 있지 <웃음> 이렇게 하는 거 같니? <웃음> 제가 선생님 할수 있는 거야. 아 그러니까 선생님을 보는 게 벌써 감히 눈도 못 마주시겠어요 선생님 어머니들의 취향은 정말 이상한 것 같구나 아니요 선생님 취향 이번엔는 <웃음> 선생님이 골라보세요 엄청 활동적인 노래를 해볼까? 지금까지 <웃음> 지금까지 뭐였는데요? 지금까지는 에피탈저였어요아 진짜요? 에피탈저 아그 선생님이 골라주세요. 이따 한번 눌러보고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음, 그럼 마지막 곡은 나라가 어. 고르기로 하고 <웃음> 라스푸틴을 라스부틴. <라스부틴을 웃음> 지금 하는 게 선호에게 아, <웃음> 좋지 않은데? 아니 알겠어요. <웃음> 이게 라스푸틴에 집착해요 선생님. <웃음> 빨리, 빨리 큰상을 넘어야 <웃음> 나중에 편할 것같은 <웃음> <아니>, 생각이 <웃음> 들어요.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는 <웃음> 노래예요. <웃음> 이러만큼 신나는 노래가 없답니다 아예 좋아요 좋아요 가요 아직까지 괜찮아요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어요 <웃음> 혼자 해도 신기하고 신비롭구나고맙 o l d you, I told you, I 감사합니다. o u I told y o 선생님 o l d you, I told you, I told you, I told you, I told you, I told you, I told you, I told you, I t o 나았어요 오늘 이게 어, 이 막곡은 <웃음> 배드가이 가죠 배드가이 아 배드가이 선생님이 굉장히 배고... 좋아하는 노래지 <웃음> 선생님도 한때는 배드가이였던데 <웃음> 옛날 생각이 나는구나 <웃음> 배드가이요 혹시 <웃음> 혹시 전과자신가요 <웃음> 범죄를 저지르진않았어아 <웃음> 이거 아니 배드가이요 <웃음> <이>, 이거 <웃음> 이 감성이 아니에요 <웃음> 따네 언니 아, 이 파워풀함 옛날 생각이 나는구나 오! 왜?! 왜?! 왜? 자 마지막 댄스! 왜?! 불 <웃음> <우리> 태워보도록 하자 <웃음> 님은 <웃음> 항상 지켜보고 있단다 아니 무섭다고요 <웃음> 옆에서 하악거렸니 <웃음> 왜 하악질해요 <웃음> 아, 예. 나라양 실망스럽군요 아, 왜요? 네모까지 1등해지지 않은거죠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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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윈터1우2 3님 감사합니다 가또 킹가... 김... <웃음> 가제너럴충무공락교님 감사합니다 유턴금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현8833님 감...